어? 저 나무 위에 달린 포도 엄청나게 맛있는 포도일게 분명해 근데 포도가 너무 높게 달려있잖아 조금만 더 아이고 힘들다 정말 바보 같은 야우네 어? 저 포도가 신포도인지 잘 익은 포도인지도 모르면서 왜 그렇게까지 그 포도를 먹으려고 노력하는 거야? 포도가 신지 쉰지 안 신지는 내가 먹어봐야 아는 거야 그리고 만약 저 포도가 신포도라 해도 난다 먹을 거야 내가 딴 포도인걸? 그건 멋지네 그럼 좀더 노력해보라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? 이쯤 되면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려나? 아니 근데 이게 뭐야? 요야 너... 아, 너구나 억지로 나무를 타다가 좀 다치고 말았어 하지만 내가 제일 좋아하는 포도를 얻었으니 나는 행복해 <웃음> 미안한데 아까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 여기 포도는 내가 먹어봐서 알아 이 포도는 신포도인걸 아 나는 달콤한걸 그럼 된거지 뭐 아까 말했었지? 포도가 신지 쉰지 안신지는 내가 먹어봐야 아는거라고 너도 하나 먹어봐 어? 진짜 달콤한 포도네 그때 그 신포도가 익어서 맛있는 포도가 됐나봐 이렇게나 맛있는 포도를 먹다니 나는 지금 세계 최고로 행복한 여우인게 분명해